난 스플린? 난 스푼이지. 우리는 기술 폭파단이다도화선에 불을 당겨볼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측정 완료. 폭탄 설치 완료. 과약 준비 완료. 좋아. 뭐든 날려버리자고.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이봐, 괜찮아? 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다음엔> <웃음> <웃음> <둘러! 꽁! 웃음> 이렇게 잘 터질 줄 몰랐는데 꽝! 하하하하하하 빠밤! 빠밤! 빠밤! 자살구대! 공격! 우리 살았어? 죽었어? 같이 알아내보자고